자, 이번에는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는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글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큼 굉장히 다양하게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텍스트 서브 메뉴, 여기 세로 메뉴 중에서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어, 텍스트 검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조합, 스타일, 특수문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조합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밑에 보면 사실 이게 조합의 어떤 느낌이거든요. 음, 글자를 한두억개 정도의 서체를 조합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사실 이렇게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대제목, 부제목, 본문이라고 돼 있죠. 이세 가지도 똑같아요.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클릭했을 때 크게 화면에 등장한다, 작게 등장한다 차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제목 텍스트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그냥 작게 나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작게 나오고 얘는 좀 크게 나온다. 그런 차이 자, 그래서 그냥 크게 일단은 입력하시는 게좀더 좋겠죠?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자, 여기를 이제 더블클릭을 하면 파랗게 처리가 되고요. 이제 블락킹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한번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깜빡깜빡 그려서 낮자에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고요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별도 선택이 가능하게끔 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다면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장마가 지겹습니다 뭐 이런 문자를 하나 넣었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빈 공간 아무 데나 클릭을 하면 입력이 끝나요.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되니까 입력이 끝나고 나면 비어있는 곳 아무 데나한번 클릭해 주시면 입력이 끝납니다. 자한 번만 클릭을 하면 이 요소 자체가 선택이 되고 두번 더블 클릭을 하면 추정 가능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부분적으로 뭔가 서체를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하진 않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뭐 나머지 이런 요소들은 뭐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차이는 없는 거고 정렬, 순서 다 똑같습니다. 차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글자도 잠그는 기능이 있죠. 내용 잠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수정 못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에 전체, 즐겨찾기, 고딕, 명조, 손글씨 더 넘어가면 제목, 본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제목과 본문은 크게 차이 없고 이제 거의 고딕에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네 맞아요. 한 달에 15,000원 내면 쓸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저는 지금 돈을 냈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왕관에 있는 글자들은 결제를 안 했으면 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결제하기 전에 이 그냥 언뜻 봤죠. 언뜻 봤을 때는 이 왕관 모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료 서체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체 때문에 굳이 어... 쓸 필요는 없다. 돈 내고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면 그냥 해당 서체가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리고 글자마다 서로 자간이라든지 이런 게좀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 앤 드래그를 하면 글자가 들어가는 폭이 넓어지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서체를 자간이 좀 넓은 걸 고른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습니다. 글자의 크기가 다 동일한데 지금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하면 일부분을 따로 이렇게 변경을 하지 만약에 않았다면 제가 얘를 뭐 120으로 해볼게요. 자 글자가 커지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 작아져요. 바로. 입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 줄로 떨어졌던 게한 줄로 바뀝니다. 자 지금 75.5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른 글자를 선택을 하면 글자가 좀 작게 보이거나 크게 보이는 경우가 발생해요. 똑같은 75.5인데 그러니까 글의 글꼴마다 크기 작은 행간이 조금씩 틀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만 바꾼다고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크기라든지 자간을 좀 조정을 해야지 디자인을 제대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서체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서체들은 유료 말고 나머지 이렇게 완관 표시가 안돼 있는 서체들 있죠. 이런 서체들은 대부분은 무료 서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서체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체에 대한 저작권 어떤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 다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글자들이 어, 보통 어디 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느냐 면 서체 혹은 폰트라고 얘기하는데 글꼴이라고도 하죠 요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 네이버 같은데 가서 검색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눈누 폰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눈누.cc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웃음>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모든 폰트 이렇게 해서 광고도 좀 떠요 음, 닫으시면 되고 폰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폰트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어 실제로 써야 되는 말을 한번 써보는 거죠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서 이걸 한번 쳐볼게요 흑양파진액이라고 글자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글자의 크기도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스크롤을 하면서 이 글자가 실제로 내가 디자인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걸 바로바로 알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눈누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글자들이 다 무료예요. 이 글자들은 뭐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자기들 브랜딩 홍보의 목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아, 제일 처음은 아니게 아닐 거예요. 좀 배달의 민족에서 좀 알리, 알려졌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게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기업들이 혹은 지자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를 시작했죠. 자 저는 쭉 보다 보니까 지금 서체들이 꽤 많잖아요. 이게 여기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서체들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얘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그러면요, 나는 요거 만약에 받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그래서 이거는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빼고요. 뭐 이런 걸 하면서 볼게요. 703채 유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스스로넷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그러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스스로넷이라는 데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음, 무료 배포를 하고 있고요. 모든 용도의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죠. 글꼴 자체를 팔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음란물 이런 데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이런데서 만들었네요.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자 그리고 내가 얘를 사용하고 을 싶다 그러면 여기에 다운로드 라는 부분이 어딘가는 에 있을 거예요자 내려 볼게요 줄줄줄줄 내리면 자 여기에 뭐 ttf나 otf 라고 돼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이 서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 받았죠 그래서 얘를 더블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할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면 포토샵이든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한글이든 이 서체를 이제 쓸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무료 폰트만 골라가지고. 근데 미리 캔버스는 이런 서체들을 이 안에 다내장을 시켜놓은 거예요. 서로 링크시켜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손글씨 비슷하게 생겼었거든요. 명조체일 수도 있고. 근데 이름을 아니까 이름을 한번 전체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703체였어요. 7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네요. 그럼 요거는 연결이 안돼 있죠 7 0 3채라는 글자인데 서체인데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703 음, 없어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등록이 안돼 있는 거겠죠 뭐송글씨에서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고 명조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런 걸다 클릭을 하면 해당 서체가 바로 짠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서체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글자 크기. 글자 크기는 여기서는 잘안 해요. 입력을 해도 되고 여기서 골라도 됩니다. 근데 모서리를 잡고 잡아당기는 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드, 굵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탈릭, 기울임. 그 다음에 언더라인 이런 기본적인 서체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행간은 아니고 이제 클릭해보시면 이제 위첨자 아래첨자 그 다음에 중간에 줄쭉 들어가는 취소선 뭐그 다음에 제곱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영어로 만약에 썼다면 소문자를 한꺼번에 일괄로 대문자로다 바꾸는 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할 때이 글자 박스가 생기잖아요 그 글자 박스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느냐 골라주는 기준이 있구요 자요런식으로위 아래 정렬을 할 수도 있다 살짝살짝이 렇게 바뀌는게 보이시죠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는 거구요 그다음 불투명도는 네, 글자의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글자의 색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 색은 여기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서 색조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명도와 채도를 골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 색을 그냥 쓸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뭔가 디자인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다른 요소가 혹시나 있었다. 사진이 있었다. 혹은 이런 요소가 만약에 있었다고 치면 여기에서 이런 색을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글을 선택을 하시고 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발생하면 여기를 눌러서 이제 색을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 스포이드가 있죠. 스포이드를 눌러서 내가 고르고 싶은 색을 콕 찍어주면 이 색을 쭉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색이 바뀝니다. 썼던 색을 또 쓰니까 전 뭔가 디자인의 일관성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자 자주 쓰는 기능이에요. 배경색은 글자 뒤에 이렇게 배경을 집어넣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소 때는 그냥 투명이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글자 조정을 열어보시면 글자의 간격을 말하는 자간 넓게도 알수 있겠죠? 음, 한글은 기본적으로 자간이 약간 좁아야지 좀 예쁘게 보이는 글자예요. 너무 줄이면 서로 따닥따닥 붙으니까 기본 0보다는 조금 더 줄여서 한 1, 2 마이너스 한 1, 2 정도 세팅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읽힙니다. 그다음 행간 행간의 기준은 글의 아래 줄이 있죠. 여기 아래 줄에서 다음 줄의 아래 줄 있잖아요. 음,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그 사이의 거리를 행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장평은 글자에 이렇게 퍼진 정도 뭐 뚱뚱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95, 96 정도를 적으면 본문에서 좀 읽기 편안한 그런 예쁜 글자 모양이 나옵니다. 자, 외곽선은 글자의 테두리를 넣는 기능이고요. 테두리 두께는 여기서 조정 가능하고, 그다음에 색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곽선을 쓸때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글 원래 여러분들이 고르신 글 폰트 있죠? 그폰트에 서체가 너무 가늘면 이 외곽선에 묻혀버리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외곽선을 굳이 쓰고 싶다면 이런 좀 굵직한 서체 글자 있죠. 이런 것들을 고르시고 외곽선을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좀 두께가 늘어나도 이제 획도 두꺼우니까 묻히는 느낌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라는 기능은 뭐 도형에서도 되는 기능이죠. 디자인 요소에서도 네, 그림자 클릭을 하면 가장자리에 이렇게 그림자가 발생을 하고 한쪽 방향으로 그림자는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 조절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흐림 정도도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외곽선이랑 같이 쓰면 이런 느낌으로 좀 연출이 가능해요. 두께를 적당히 넣어주고, 글자에 두께 넣었죠? 그 다음에 거리를 조절을 딱 하다 보면, 얘가 입체감이 살짝 생기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뿌옇게 만드는 흐림 효과보다는 이렇게 또렷하게 만드는 효과들을 더 디자인할 때 많이 쓰는 많이 쓰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도 그 색깔을 맞춰줘야겠죠. 자, 방금 썼던 색깔을 위에 나옵니다 다시 밑에서 골라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수하게 뭐 어떤 색을 선택을 했다 뭐한 이런 색을 선택했다고 치면 이거 기억 못해놓으면 색을 못 고르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방금 썼던 게 나오거든요 이걸 누르면 똑같이 색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글자 색이랑 테두리 색이랑 같으니까 묻혀버리죠 그래서 좀 이렇게 밝은 색이나 뭐 이런 색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자 이렇게 같이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은 글자의 색을 단색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섞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굳이 바꾸고 싶다면 얘를 클릭하셔서 굳이 바꾸시면 조정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시면 이렇게 방향도 바꿀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곡선 처리는요, 어, 글을 이렇게 휘어주는 기능인데, 뭐두 줄로 썼다, 그런 거는 이제 한 줄로 그냥 묶어버립니다. 여기를 누르면 안쪽, 여기를 누르면 바깥쪽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요거를 응용을 하면 요런 식으로 응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도 있고요. 이선 있죠? 선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회전도 가능하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 회전도 가능하고 모서리를 잡고 줄이면 이렇게 크기도 조절이 됩니다. 너무 따닥따닥 붙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뭘 쓰면 돼요? 자, 이럴 때는 네. 자간을 살짝 조정하면 사이가 벌어지니까 예뻐지겠죠. 다음 줄로 돼 있는 것들은 서로 자간없이 딱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줄로 내려갔던 것들은 여기 한번 클릭하시고 엔터를 한번 쳐주셔야지 음,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나요? 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도 안쪽 방향도 있고 바깥쪽 방향도 있으니까 디자인할 때 어, 필요할 때잘 골라서 쓰시면 된다. 자 곡선 기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링크 링크는 그냥 이미지에 링크 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냥 링크 걸어서 클릭하면 어디로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이 링크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크는 총네 종류의 링크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우리가 요소에서 꺼냈었던 여러 가지 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해 보고 링크가 있으면 그냥 링크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하면 어디로 보낸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일이라든지 특수문자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냥 눌러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뭐 내가 글을 쓰겠다 했을 때 특수문자 쓰고 싶은 거 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단독으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한 개씩 그래서 그냥 그거 쓰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닥 필요 없는데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도형 기호, 화살표, 수학 기호, 뭐 숫자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스타일로 가시면 이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템플릿에 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써먹을 만한 게좀 있습니다.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때 이런 뭐거 필요하다 뭐 클릭만 뚝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자 좀 수정하고 색깔만 바꿔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글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쓸데없는 거좀 지우고 저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자, 얘가 묶여 있어요 어, 미리 캔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요소가 무엇이든지 간에 선택을 하고 c t r l g 를 누르면 그룹이 되잖아요 얘도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 그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룹을 풀었어요 한번 클릭을 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표시는 이 부분만 긁어서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걸 선택지 해가지고 Ctrl G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예쁘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도 좀 넣어놓고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에 쭉 열어보시면 뭐 자막 스타일도 있고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쭉 훑어보시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 디자인 하려면 되게 귀찮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요소 요소 다 꺼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반사되는 부분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보세요.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귀찮잖아요 손가구 그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딱 더블클릭 해가지고 내가 쓰겠다 그러면 요 앞에 사자만 딱 긁어가지고 팔 이렇게 바꾸면 바로 끝나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 이제 마무리하고 강의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테마 동영상 이런 것들 어, 시간이 별로 안걸리니까 이런것들 하나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